김이야 잉여맨 너희들 잠깐 여기 앉아봐 응. 리아 너 학교 땡땡이쳤다며 당신은 며칠째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오늘도 늦게 들어오기만 해봐요 전에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을텐데 둘다 어? 어쨌든 둘다 저 오늘 약속 있으니까 저녁에 와서 다시 혼나요 알겠어? 엄마 다녀온다 아빠... 나 엄마한테 혼나는 거 무서워 아빠가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봐 미안하다 아들 아빠는 힘이 없어 예전에 유행했던 제로 트 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좋았어. 이걸 찍으면 나도 틱톡 스타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걸? 난 제로 트를 치고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있으면 제로 트를 슈슉 피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야. 그런데, 아! 오빠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웃음> 오빠! 오빠! 오빠가 이걸로 나좀 때려봐 어? 뭐래?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가라 아, 아니 이 당근을 들고 나를 막 찔러보거나 때려보라니까 어? 아이 너뭐 잘못 먹었냐? 아이 나 피곤하니까 가라고 아니! 응. 나 틱톡스타 돼야 한다고! 어? 그건 네 방에서 해라 귀나 귀엽. 귀엽지? 세상에서 가장 귀염 터치는 귀요미는 누르야진짜하지 하... 마라 으... 오오이었 어... 여 으... 분들 고릴라 같은 오빠가 화 으... 으... 서 지금 으... 쳐오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제로 대치모나 공격을 회피해볼게요 으... 오늘 진짜 잘못 건드렸다 어? t e n h I n d the d r e m t 도대체 뭐야 오징어처럼 생겨가지고 몸을 배배꼬우면서 오징어 줌으로 어떻게 내 공격을 그렇게 유연하게 피하는 거지? <목소리> 야구리치 <쥬>. 다피즈난 <목소리> 음, 죽었다 으아아 <olith> 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연체 동물이냐고! 아이 오빠 고생했어! 영상이 <목소리났 <revisiyama> 잘 찍혔네? 이거 올려가지고 틱톡 스타 야지 도대체 너 어떻게 한 거야? 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제로트 해피 댄스잖아 응?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제로트를 추면서 모든 공격을 다 피하는 거야 아니 내 말은 내 공격을 어떻게 다 피한 거냐고 제로트를 추면 원래다 피할 수 있어 왜? 너 진짜 재민이냐? 어떻게 그 춤을 추면 다 피하냐?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진짜 모든 공격을 다 피해버렸어 진짜지 요르르 정말 고마워 이거라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겠어 너 커서 정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학교 땡땡이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어, TV? 너 뭐? 얘가 뭐래? 야오르시나요한번 때려보세요 메롱메롱 메롱. 이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끼다 무사 나 진짜 죽었어 이 새끼 그 야골 르시 쭈? 야골 르시 쭈? 야골야골 아아 뭐야 어떻게 다 피하는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야 까불고 있어? 야이 희주 리주 빠르주 나에게 제로투 햇빛 스킬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제 맞지 않는다고요 그나저나 식볼숲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질 않네 여보 나술 한잔하고 왔어 응. 응. 내가 오늘은 술 먹고 오지 말라고 했죠 <웃음> 근데 회사사람들이 하자, 해가, 하자고 해가지고 응. 어? 어? 에, 음. 어? 와 대체 내 공격을 어떻게 피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제 엄마한테 절대 맞지 않을 거야. 맞아. 어허 그래. 두다 그런 스킬을 배워왔으니 엄마도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겠지. 저런묶기는 절대. 어? 우리야, 우리 피할 수 없다고. 네네 이제 죽었어. 잘못 했어요. 어, 어? 아 여보 잘 못했어. 큰파괴이뼈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